방부방입니다. 응용하세요. 방부방입니다. 매일 아침 일곱 시에는 방부방이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. 많은 이들에게 방부방 재밌도록 알려주시고요.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훨씬 재미있는 내용, 깊은 내용, 골프를 마스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이 있는다는. 비스포크 데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. 어 장갑. 음이 녀석이 요즘 등장해서 굉장히 이 소셜 미디어가 시끄럽다고 합니다. 빅토리지 장갑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가성비 최고죠. 그리고 광고방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이키와 함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절대 나이키입니다.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뭔가 솔깃합니다. 절대로 엎어치지 않는 방법. 아, 절대로 엎어치지 않. 뭐 우리 보면. 뭐 방보방도 그런 얘기 하죠. 방보방 친구 중에 옥선생 있잖아요. 공이 있으니까 이거 치러 가다가 공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걸 치러 가다가 엎어친다. 아니면 뭐 여기에서 뭐 이유가 많죠. 무슨 뭐 손이 일찍 풀렸네. 어쩌네. 막 이런 게 많아요. 우리가 골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오늘 이 방보방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센세이션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이건 옥스윙4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뭐 옥스윙4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다음에 아는 걸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골프를 치는 이유는 공을 위한 게 아니죠. 그러니까 골프라는 운동을 딱 보면 공을 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쪽으로 보낼 건가가 더 중요해요. 그리고 우리가 스윙을 하는 목적은 공을 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 공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제 논쟁의 거리가 될수 있습니다. 아니 당연하지. 공을 그래야 잘 쳐야 그리 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? 실제로 이 공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얘는 이미 여러분 거예요. 이걸 꼭 본다고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 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있어요. 그런데 제가 레슨 한세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엎어 때리는 거. 왜 엎어 때릴까? 우리 그럼 생각해봐요. 왜 엎어 때릴까? 그러면 엎어 때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공을 그렇게 열심히 치려고 노력하거든요. 그러니까 엎어 때려요. 근데 이 공이 내가 쳐야 되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타겟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내 몸의 움직임, 나의 내 몸의 태도가 이 공을 위해서 이렇게 치기 위한 이런 동작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는 이쪽으로 어떻게든 보내겠다는 라 몸동작에 대한 본능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? 그렇죠?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스윙폼만 보면 그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다 안다니까 왜냐면 막 계속 엎어 때리고 풀어 때리고 이런 분들은 전부 공만 생각하는 거 아유, 천년을 해보라고 저는 좀 그런 레슨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어 올라가가지고 끌고 내려와가지고 임팩트하고 이때 막힙돌아 펴고 이런 레슨이 저는 한저 빼고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예 다 골프 못 치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더 중요하잖아 아 그리고 공을 갖다가 지금 10년을 치고 20년을 쳤는데 이걸 못 맞춰가지고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제가 제시라는 말이 뭔줄 아세요 헤드업 하지마. 헤드업 하지마란 말을 제시를 합니다. 교수께서. 아니, 공이 뭐라고 이게? 이게 뭐라고 그래요? 그러니까 내 목적을 여기다 두지 말고 이쪽으로 주세요. 그러면 어떻게든 그건 보긴 보지만 어떻게든 이리 보내려고 할거 아닙니까? 이리 보내려고. 어떻게 엎어 때리냐고요, 그걸. 생각의 변화가 너무 중요해요. 이게 옥선생이 아, 곧 여러분들께 옥선생 4로서 제시하는 메시지 중입니다. 에하나 아셨죠?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. 공이 아니에요. 얘는 또뭐 제가 여기 뭐 있으면, 뭐어골프치 있으면 제 드라이버 지금 봤잖아요. 저안 본단 말이에요. 그냥 드라이버 딱잡혀 그냥 바로 이렇게. 이건 어디 있다는 게. 그러니까 잔상 효과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. 꼭 봐야 칠수 있는 게 아니라. 보면 흥분한단 말이에요. 아셨죠?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. 그래야 절대로 엎어치지 않습니다. 이 하나의 생각이 여러분들 의 스윙을 모조리 바꿀 거예요. 그중에 대표적인 거세개를 제가 이어서 할 거예요. 내일도 비슷한 내용 그 이유도 비슷한 내용 하지만 주제는 완전 다르죠 방법하겠습니다